같은 남은 거지. 네, 우리 BTS 대망의 데뷔 전. <웃음> 나는 말만 들어도 너무 너무 털어 털이 나와서 사실 아주 우리 이월이씨일리네 가이브가 런츠가 2월 11일도 아, 그러니까 아, 그렇지만 나는 사실 이거 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어. 날이 거의 아, 그래. 내 인생의 제일 어, 환호성을 어머, 소리. 아 집에 네, 우리 나는 그거 제목 보자마자 사실 내용도 안 보고 아, 내가 아, 빨리 걸고 싶어가 <웃음> <웃음> 걸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계속 어, 약간 그 12? 12월부터 지금까지 <웃음> 이 하이퍼가 <웃음> 내려오지 않는 다황이고 <웃음> 해야 <웃음> 되나? 2월 21일은 우리 셋이 가장 너그러웠던 하루랄까? 어, 그치. 모두 그치. 세상 많다 했잖어 무슨 그래서 실수를 해? 늘가 하자면 <웃음> 캐리프터에서 골드모트가 죽은 날 모든 마법사고 <웃음> <웃음> <그치지라고>? 그냥 <웃음> 그날은 그냥 <웃음> 나한테 버프 생이 만안져주리면나봐요 모든 것을 용서했어. <웃음> 너그러웠대. 너그러웠어. 어, <웃음> 일단 얘기 안할 수가 없는 게이 음색이. 지민님 음색이 노래랑 되게 잘 어울려 보조가 되어. 들린다고 해야 되나? 이게 그러니까 매혹됐어. 맞아. 그러니까 <웃음> 이 곡이 이제. 단소년과 하면 또이 성향력이 다르니까 되게 평소보다 도 훨씬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너무 되게 잘어울리다 잘 섹시한 거, 거, 거, 거, 거 아니야? 그 음. 말을 이제 나한테 이제 사실 나는 되게 <웃음> 내가 책상 <직접> 받린 <받은> 것처럼 <웃음> 계속 되게 제가요? <웃음> 그소리 너무 느낌 좋다 <웃음> 아, 진짜 많은 연락을 받아. 음, 맞아, 맞아, 맞아. 잠깐 아, 그러니까 내가 더 적극적으로 소문을 내기도 했고 빨리 엄마한테 말했어. 빨리 팬들 <웃음> <밴드> 올려 <웃음> 우리가 또그 전에 작년에 음.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작업을 하면서 그치. 왜 생각을 나 꿈을 안꿨겠어 아, 아, 그렇지. 투모로우바이투게더하면서 <웃음> 그러니까 비키고 그렇다면 펑키 그룹은 그렇지. <웃음> 그러니까 그. 그러니까 우리도 <웃음> 차도 사실은. 네. 꿈을 꿔 정말 잘같꾸으라지 그러니까 꿈을 꾸고 싶은데, 아니, 그래도 음, 의뢰 안 하시겠지.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정말 진짜 생각지 못하게. 어, 그, 그 작업을 하게 됐을 때도 되게 되 흥분이 되고, 되게, 되게, 되게 누근누근해벅찬 마음으로 오, 작업을 했었는데, 어, 그래, 그, 소식을 들었던 날이 진짜. 나는 사실 그래. 되게 뭐라 그럴까, 아, 그 어떤 그 것보다도. 입을 다물기가 너무.. <웃음> 그 말을 이제 하지 않고 참아야 되잖아 음, 닮가가이기 아, 그게 너무 가장 대박 입을 무겁게 하기게중요하잖아 <웃음> 우리 잘하고 있는 뭐. 되게 너무 빨리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선물을 내고 싶은 너무, 너무 중요하나요어차고 <웃음> 알리고 <웃음> 싶어 바람스러워 막. 뭔가 차트에서 그 많이 안으로 어디 차트에 올린 게뭐 최초 뭐 뮤비 없이 올린 게뭐 최초 막 이런 식으로 아, 기사들이 많이 아, 그냥 가깝게 우리가 그 응원 차트참 많이 생각해봐 물론 조금은 아, 기대는 했지만 그딱발뱅이한시간은시트가단계 인생 초고를 찍었지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<S> 어, 것을 아, 보고 아, 진짜 아, 진짜, 아, 진짜. 래서 취소가 됐지만 되게 아쉽긴 한데 콘서트 현황을 나중에라 보게 됐다면 개인 무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이브. 그치. 무대도 음, 얼마나. 얼마나, 그런, 잘하겠어. 얼마나 잘하겠어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어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러니까 노래 우리 거 말고 타이틀. 그래. 키네지 뭐, 음, 어, 오. 됐어 테스 그래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도 너무. 아, 되게 그냥 아마 또 당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. 아, 이미 그딱시작면오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오어크리스고 <엔크릴드를 웃음> 이거 붙이고 <붙여서> 나올 때부터 뭐 <웃음> <웃음> <막> 약간 스물 <웃음> 이시네 <뜯음을 못 쉬겠네? 웃음>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보인다. <웃음> <좋다>. 그리고 <웃음> 그팀 어쨌든 전체곡 이제 중간 중간에 한 유닛처럼 된 <웃음> 때나 이렇게 춤출 때나 나 되게 인상 깊었고 이렇게 화면도 예쁘고 안무도 잘 <웃음> 보이고 아, 그래. 나는 막 엄청 그런 뮤직비디오 원래 맞아. 아, 맞아. 그 멤버들의 그런 어. 움직임 같은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거? 선택이 좋았어 그거 기교가또 그, 그, 그, 앨범 어. 나온 날에 우리가 이곡 말고 다른 곡들도 좀 썼었으니까, 음. 노래를 받았었으니까 우리가 냈던 거랑 혜택이 돼서 발표된 가사를 비교해 보는 것도 또 재미있었지. <웃음> <웃음>